선지는 건과 운이요 일월은 동서로 다 사해산천 생긴 후유정운영 생긴 인생 두심 년이 한가비요 인생의 뜻이 없어 중국 산수나 구경갈 다 중혼으로 들어가니 북한은 대국이요 쥐강은 강하이라 낙경에는 등천 부여 태병천자 덮쳐요 북경 황세인데 대청 황대 덮쳐라 삼십녹도 버렸는데 흙수적수 갈라 사행산을 버려난데 산지 조정 걸론산이요 수리 조정은 황해수라 국지 조정은 큰 나라요 인지 조정은 순도주 걸론 황해 일지나기 사방을 흘러내려 욱만봉이 생겼는데 동태산이 청농 남악산은 주작이라 그 물산이 백허드 북강산은 현무가 되고 중앙의 황병산은 사방산천 바라보니 오악은 저정이요 사해난 근원이 야경호를 올라가서 동정호를 바라보니 저연 산, 시비, 봉은, 구름 밖에 물어 있고, 수수공장 천일제 오상의 어형들을 우가롱, 화다판다, 양국산천 바라보니, 동정홍 칠백리, 천하명승이여게로다, 옥예하산을 구경하고, 상호 뜨른 구리산에, 순진군이의봉하시니 아황령의 구둔절, 순민군을 찾으려고 상호산에 올라가니 소식조차 만년하나 소산강을 내려가리 반죽에 젖은 비흔적이 불명하고 나양성중 구경하고 근성중 당도하니 아, 대상 고항 유련이 봉거대 공강자 아로라 옥궁 하전은 매울 경요 침대 관인 성교수라 소상강을 들어가리 국천다도철라 경제부궁철을 고